일단, 2편입니다. 어, 제가 곰곰이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위에 올리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구박스를 사와서 한 번에 다볼수 있게 하고, 일단 이거는, 어, 일단 안에 많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남은 게 문제인데 음 남은 거는 이게 또 서랍 안에다가 넣으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서랍을 이월달에 넣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꺼내올게요. 약간 조금 작아진 이 소라 빵긋빵긋 타우치가 들어가고 약간 조금 남은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아니면 이제 아무 건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문제 있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놓고할 때쯤에는 아직 리뷰를 안 했는데 이 상자 안에 디즈니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아, 골치쁘다. 스물한 개가 있는데. 어떡하지? 다 들어가겠죠? 이 상자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선 빨리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동물 여덟 개 시리즈를. 아. 이거는 속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잘못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건이 과일 시리즈 마스킹 테이프 4개딱 넣어서 껴주고 그 다음에 이 음악 어? 이거는 더 있어야 되는데 마스킹 테이프가? 어디 갔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마스킹 테이프가 음악. 마스킹 테이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지금 제 손에는 다섯 개밖에 들려있지 않아요 어디 섞인 인건아아 k i 다 g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의 마스킹 테이프도 여기다 넣어주고 아이 애매한 공간에는 뭘 넣어야 되지? 이거? 어, 이거 넣으면 될것 같다. 이게 날씨 관련 마스킹 테이프 인데 이건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게 주황색에서 노랑색으로 그라데이션 되면서 날씨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름이랑 무지개 이건 물방울이고 이거는 번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옆에다가 같이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음. 이거 디저트가 그려진 마스킹 테이프 네종류랑아 이제는 약간 꾸밀 어, 애매한게 남은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이 윗부분이 평평한거는 이렇게 따로 산거밖에 없어요 따로 산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약간 두툼한 두툼하거나 아니면 더 얇거나 두께가 그런 그러거나 아니면 이 윗부분이 되게 올록볼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면으로 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고 음 이렇게 얇은 거 얇은 거를 여기다 끼워줘야지 될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다 알파카를 끼우려고 했는데 알파카를 끼우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쏟아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 진짜 공구상자를 사오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편이랑 2편을 나누긴 했지만, 1편이랑 2편을 동시에, 그러니까 하루에 딱 이어서 찍는 거라서, 이건 어떡하지? 이거 크리스마스, 이건 들어가지 않을까요? 두께가 굉장히 얇, 오, 들어간다. 이걸로 아 이거 또 뭔가 애매한데 여기는 약간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로 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다 망가진다 마스킹 테이프 <웃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웃음> 안 들어갔는데 가 얇은 거또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딱 끼워두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남은 게 문제인데 남은 거는 이게 이 위에가 약간 울퉁불퉁한 애들을 여기다 끼워줄게요. 얘들 어? 헉! 조명 쳐버렸다. 여기다. 가딱 껴주고 그다음에다여기에는 어,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일단 이 여기다. 여평평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랑다다음에 반면으로 산고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여기가 끝났습니다. 아 이거는 일단 다 끝났다고 하고 아 남은 게 문제인데 남은 거 진짜 진짜 조금이거든요. 이 조금을 어디다 둬야 될까? 홀로그램도 여기 있잖아요. 음. 어디다가 이렇게 파우치 같은 곳에 이렇게 딱 넣으면 좋을 텐데. 여기 서랍이 또 비어있는 게또 없거든요. 아, 큰일 났다. 마스킹 테이프 넣을 공간이 없어요. 아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 하... 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조금만 남아있는데 근데 이걸 넣으려면 또 어느 정도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단정되게 정리가 있으면... 단정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더 이상 그 공간이 없어요 빨리 공구박스를 사오는 게 답인가?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박스를 최대한 빨리 사오겠.. 빨리 사온다고 하고 이제 그 여기 있는 걸 제가 또 까먹었는데 여기 있는 이 스물한 개의 마스킹 테이프와 남은 것들 홀로그램까지 합해서 그냥이 박스에 다시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1편을 안 보시고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원래는 마스킹 테이프를 242개를 전부 다 여기다 정리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꽉 차버려가지고 안에다 못 넣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홀로그램 말고 평소에 잘안 쓰는 OPP 테이프 그리고 마테컷이랑 이 도무송 테이프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 찝찝한 정리가 이렇게 끝나면 안되는데 다음 편에는 제가 다이소에서 엄청나게 큰 공구박스를 구해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공구박스를 싹 안쓰는 공구박스를 싹다 비워서 여기 안에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서랍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분리해놓은 거를 같이 섞어서 있다면 큰 박스에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편은 여기까지 좀 뭔가 좀 아쉽긴 하지만 편은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편이 훨씬 더 정리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1편 보고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1편도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공구 박스를 사오는 걸 제가 돈이 좀 넉넉하게 생각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시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이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댓글 항상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꼭다 읽어보고 답장해드릴 테니까 충고 조언 같은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칼립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